이거는 대학교 2학년 네. 문제예요 네. 어떤 손님이 룸에서 아르망디를 네. 3병을 드셨어요 그리고 아가씨를 묶어서 3명을 네.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럼 총 얼마일까요? 390만원 음, 695만원 나오죠 3. 아르망디 3. 하나에 200만원씩이고 30만원씩 네. 3명 묶었으니까 90에 룸티가 네. 5만원 붙잖아요 695만 원 내겠습니다. 아가씨 3명 데리고 가는 경우는 없지. 근데 저희 이제 룸이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룸이 아무것도 안 돼요. <웃음> 터치 이런 게 전혀 안 돼.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팁을 주냐면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래도 본전은 뽑아요. 왜냐하면 나는 또색드립을 해주거든요. <웃음> 터치는 아무것도 안 돼요. 멀리 앉아가지고 <웃음> 어, 오빠, 오빠, 어 그래그래. 아우, 잘 나와, 오빠, 빨고 싶어. 막 이러면 <웃음> 본질 뽑죠 기본적으로 룰이라는게 터치가 안 되고 한데 그리고 룸을 굳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아무것도 안 된다. 굳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그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우리 가게는 뭐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룸 이용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. 그러면 터치되는 술집들은 가격이 더 비싼 거죠.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. 우리는 터치는 안 되지만 터치되는 곳이랑 가격은 동일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런 그런 곳이라면 보통 술값에 터치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고 브루윙즈님 내가 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내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스킨십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포로에서 일할 때도 막이 친구들이 손님 밖으로 돌아 나가서 귀때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졸라 혼나요 우리는 손님이랑 아가씨랑 밀착 터치가 안 돼요 헐 그럼 손님이랑 연애로 발전 불가능인가요? 아 도도새님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네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한 사람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여러분 어떤 이제 뭐 특정한 사람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면은 문제가 돼요 진짜 이건 문제가 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에는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니까 뽑아먹으려고 만나는 거예요. 이 사람 뽑아먹고 이 사람 뽑아먹고 이 사람 뽑아먹고 이 사람 뽑아먹고 이 사람 뽑아먹고 이 사람 보시고 가슴 수술하고 이 사람 해갖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손님은 불시에 전기장 안 오잖아. 손님도 떨어지고 괜히 그런 친구들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리필을 볼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봉쇄를 하죠. 제가 아이 머리 붙이니까 미모가 더 사는 것 같아요. 너무 이뻐요. 오데스가 요즘에 다나카스상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오데스네. 뭘 깎고 버스서 놀러 갔는데 음. 재밌다. 음, 맞아요. 이렇게 하자. 오이 시く나레 오이 시그나데 이렇